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 입니다 오늘은 제시 직거래소가 최초로 소개하는 브랜드 인데요 해리 윈스턴 브랜드 입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해리 윈스턴의 에비뉴 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의 모티브는 뉴욕의 명품가가 즐비해 있는 오번가가 있죠 그오번가를 모티브로 그리고 거기 오번가에 있는 럭셔리한 건물들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이름은 해리 윈스턴의 에버뉴. 홈페이지에도 이 에버뉴 제품은 타임피스 라인에 있습니다. 먼저 전체를 살짝 보겠습니다. 이게 두 줄의 다이아몬드가 양쪽에 있고요. 약간 독특하게 생긴 이쪽 면이 있죠. 그리고 엘리게이트 스킨의 디버클입니다. 해리 윈스턴이라고 하는 각인이 있고요. 이 제품은 18K 화이트 골드입니다. 주면에도 해리 윈스턴 그리고 각인이 있고요 이렇게 해리 윈스턴 엘리게이터 스킨입니다. 기본적으로 여성용 시계인데요. 해리 윈스턴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생소하실 분에게 간단하게 이 제품을 소개하면요. 이 제품은 이 타임피스 시계보다는 보석으로 훨씬 더 유명한데요. 가장 유명한 보석 중에 하나인 코프 다이아몬드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그 다이아몬드는 일명 저주의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예전에 마리앙토왕네트가 살짝 지니고 있다가 안 좋은 역사적 비극을 맞이했는데요 그때 블루 다이아몬드 일명 호프 다이아몬드 또는 저주의 다이아몬드를 1949년도에 회장인 해리 윈스턴이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1958년도에 스미소니언이라고 하는 박물관 이 있죠 그쪽에 기증을 한 해리 윈스턴이 만든 보석 회사가 훨씬 더 유명한데요 그 회사도 이쪽 시계쪽 타임피스에 시계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먼저 다이얼을 보겠습니다 케이스의 크기는 이쪽에서 이쪽이 2cm 러그를 포함한 이쪽에서 이쪽이 위에서부터 아래가 3 5입니다 기본적으로 여성용이고요 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화이트골드이고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리고 크라운을 보시면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좀 조그만게 있는데요 역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요 다이얼을 좀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12시부터 보면 이렇게 해서 3시, 9시 이렇게 숫자가 있고요시침과 분침이 있죠 그리고 6시를 보시면 살짝 살짝 색깔이 바뀌는데요 자개판입니다 그리고 이 조그만 6시에 이게 초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고요 12시 바로 아래쪽에 보면 HW라고 해서 각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독특한 이쪽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와 아래가 이렇게 있는데요. 보시면 그냥 장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뒷면에 아무것도 걸쳐있는 핀에 걸쳐있지 않고 이쪽 면에도 살짝 보시면 이렇게 걸쳐있지 않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올라와서 이렇게 넘어가는 걸 방지해서 가죽을 보호한다 라기보다는 이렇게 그냥 장식용으로 이렇게 나와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뉴욕의 5번가와 건물을 상징하는 모티브가 이렇게 애비뉴라고 하는 시계로 재탄생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살짝 작동을 해 보겠습니다. 이쪽에 약간 특징이 있는데요. 이러, 이와 같은 제품들은 이렇게 당기기 때문에 잘 당겨지지가 않죠. 근데 약간 디테일하게 이쪽에 홈이 살짝 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죠. 보시면 이쪽에 있고요. 이것을 아래쪽에서 이렇게 위로 들은 게 훨씬 더좀 편하게 돌릴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좀 빠져있는 상태죠.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배터리로 가는 제품이고요. 즉, 코츠죠. 배터리로 가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제품이고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아주 깔끔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더보기로 가시면 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헬 윈스턴 에브뉴 시계를 소개했습니다. 제시 직거래소였습니다. 짠!